부산. 부산이요? 네.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딴 뜻이 타요 예, 예. 아유, 어서오세요. 네. 예. 어, 어디로 오실까요? 속초요. 속초! 설명합니다. 아유, 왜요? 아유, 사람 운전을 이렇게 막 해. 아유, 빨리 가야 될거 아니에요? 저그래도 그렇지. 아유, 당신 운전하던가, 그럼. 아유, 이장말이데 <웃음> 나, 나 면허 정지인데. 택시! 택시! 택시! 어디까지 가세요? 어, SBS 갑시다. 이 양반아 이 차는 차고지로 들어가니까 딴 택시를 타. 지금, 승, 지금 승차 거부하는 거야? 뭐? 그럼 안 타면 내가 안 타면! 어? 어떤 소리를 질러? 아, 빨리 태우고 갑시다. 네. 음. 당신 언제 탔어? 음. 아침부터 쭉 타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내 아, 예, 예. 택시 아니야? 이 양반이 지금? 이상의 택시 기사 같네. 어, 난 손님 같은데. 그러니까. 어? 귀환하네. 어, 시끄럽게. 어. 어, 안 탔어요? 아, 빨리 타요. 타도 돼? 예, 네, 아우, 이 택시 아유, 아유. 친절하네. 아우, 술 아유. 많이 하셨네. 네. 어디까지 가요? SBS. SBS. 네, 네. 잠깐만. 어. 나 속초 가는데 방향이 틀리잖아. 이 양반아, 뒤에 분이 먼저 탔어. <웃음> 그래도 그렇지. 어? 나 속초 간다고? 그래요? 그럼 2차 갑시다. 그래, 2차, 2차. 가자. 2차 움불어보세요아니 그럼 택시를 움직검사를 해? 아, 나는 택시만 해요. 아, 못해 못해. 아, 불러보세요 아, 부르게. 아유. 이야 이거 취소된 점수. 음, 왜? 술 먹으면 술왜 이렇게 먹었어? 이야. 마누라가 출바람다아지고 야, 면허좀 봐, 면허증. 자, 아유, 자 맨하수 맨하수 사람이야, 어. 이거 정지되 면허야. 이 사람은 무 면허다가 정. 저기 빨리해달래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봐줘야 빨리빨리 야야 진짜 빠르네 야술 먹고 어떻게 저리 빨리빨리 가요 기사 양반 나 늦었으니까 빨리 갑시다 어디요 갔습니까 우리 집으로 택시+ 택시 저기 이 차는 경찰서 가니까 못 타요 더 안타타요 나도 경찰서 가요 왜요. 방금 퇴실를 훔쳐 갔어요. 야! 아, 오늘 타요. 빠이팅! 빠출발합니다 출발. 야, 네, 아니, <IRA> 거야, 예! 예! 야, 한번 가냐? 한번 더 던지지 금못 하는 거 했지롱. 이 사람이 총룡유차 탄거 아니야. 아니, 택시 아니야. 다 내려. 야, 이 정신 못리고그라 3만 원, 3만 원. 3만 야, 만 원씩 내. 만원 네. 아, 예, 보세요. 예. 어, 어 택시비 3만원안 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어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네. 나는 경찰서 갑시다. 어, 오, 네. 나 사고서 왔는데. 어, 같은 방향이네. 갑시다. 잠깐, 이청형을 자꾸 맺서탄것 같은데.